둘, 셋! 크래커톤!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 네. 이 자, 이퍼 여러분, 오늘은 저희는 뭐 하러 왔죠? 네, 저희, 네, 저희 네. 두 번째 미니앨범 블라인드 타이거 콩깍지의 뮤직비디오 리액션 네, 한번 찍으러 왔습니다. 아, 우와! 와! 뮤직비디오! 저희도 진짜 찍으면서 이번에 그렇지, 굉장히 아, 기대를 많이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오, 정말, 궁금하고. 정말 궁금하고 그러면 바로! 바로 서로 없이 바로 저희도 궁금하니까 자, 이제! 조이의 아, 뮤직비디오를 아, 한번 같이 봅시다. 예스! Yes. 시작. Let's go. 오, 오. 오. 오. 폰트 예쁜데? 오, 캐주얼한 이 옷에, 헤어 붙이네, 헤어 붙이네. 오, 아우, <웃음> <웃음> <웃음> <하이거, 죽어네. 웃음> 와, 와. 야, 일어났다. 다 새... 오, 아. 놀랐어, 하이거. 놀랐어, 놀랐어. 오, 어 있다? 여기 알라이브 나오는 거 아니야? 오, 그럼 해. 어? 이거 문제인데 복생이 고장났어. 아야. 아, 되게 진짜 예쁘더라고. 아 그러니까. 와, 자 여기서 감사합니다. 딱 여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딱 하면 돼요. 잠깐 하면서. 어, 야나 근데 여기가 난 여기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어느 장이야? 아. 오 오이 아, 여기 안에 아, 거물 있네. 제가 잠깐만 요 제가 이. 뭐야, 분신술 썼네? 분신술 신을 찍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노래 <목소리> 틀고 앉아서 치고 넘어갈게요 치고 넘어갈게요 치고 계속 아 분신술 쓴거아니었어요 금융자민술 쓴거아니었어요 아... 지켰어요? 아... 컴퓨터네 하트 있고 맞아, 컴퓨터났어 뭐. 이거 원래 없었죠? 컴퓨터 네, 없었어요 원래 누가 진짜 도언이에요? 그진짜 도언이는 앞에서 디렉터하고 있어요 아... 멋있다 멋있다 저장하고 있가지고 어, 오. 무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오. 야, 오. 야, 야,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뒷배경이 이렇게 나오네. 오, 이렇게 됐구나. 오. 와우. 뭐야, 뭐야? 이 가자! 이 뭐야, 이거! 잠깐만. 와. 와. 우리 수중신도 있는데? 어 수중신.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잠깐, 어, 형, 네. 언제 물로 들어갔어요? 실지예요, 실지. 실예요 실지예요? 실지예요? 실지예예요실지요 여러분 요게물고기실각자요 실지예요? 실지요실지요 진짜 예요실진짜요 실지예요? 실지예요? 실 이게 요 실지예요? 예요예요실지예요 여기 셋트가 진짜 이쁘게 나오고 잘나오는 것. 야경이요어 너무 섹시해. 호스. 호 오. 오. 오. 오. 저 혹시 파워인이에요? 맞아 맞았어요? 네. 오. 뭐야 사탕 만 날라다녀. 오. 오예오예오 어! 뭐야 바이크 뭐야? 이거야 네. 원래 어, 네. 나 진짜 한짐 했다. 어. 뭐야? 이거 나, 나 이거 잘올있어 이거 뭐야? 직접 찍운 거예요? 아니 이거는 원래 네. 이거였어요 다. 아, 네 다. 네. 근데 그걸 역어를 했거나 <웃음> 내가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거 막막 이렇게 와지럽히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하고 네 하는데 너무 작게 아 맞다네 아, 맞다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하나씩, 어, 맞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 <웃음> 이게 빨래 감기가 돼가지고 이정도이거든요 이 네, 맞아요. 언니가 맞아. 네. 진짜 세상 착하게.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이렇게 보고 있는 멤버들이랑 같이. 착, 아 아니야, 너무 착해. 너무 착해가지고. 오 <웃음> <웃음> 잘했다. 이게 첫 씬이었죠 맞아요 oh, 어? 이게 아! 뮤직비디오의 아, 첫 씬이었어요 형이 왜하 어떤 거요 아니 <해>. 형, <웃음> 형 다음이 나였죠 <웃음> <왜? 우리>. 그래가지고 <웃음> 형민이 이거 딱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옆에서 계속 음 누구한테 고백할까? <웃음> 너. <웃음> 아 아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졌다 뺐다 졌다 <웃음> 뺐다 아 이게 제가 첫 신이어가지고 제가 모니터 영상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찍어달라고 하는데 모니터 영상을 보니까 무슨 립싱크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줬을때케다 <웃음> <웃음> 뺐다 졌다 뺐다 <웃음> 이러면서 근데 잘 나온 거 같아 와우, 와우. 오 돋보기 돋보기 오야 뒤에 되게 예쁘다, 근데, 배경이. 너무 예쁘고 아, 그니까. 너무 예쁘다. 형은 핸드 사장님 되게 예어오 와우! 오. 와, 이거. 아, 이거 찍을 때가 진짜 뒤에 배경 어떻게 나올까 진짜 궁금했는데. 꽃 던지고 나서. <웃음> 꽃 던지고 나서? <웃음> 오. 오. 오. 오. 아니, 이거. 꽃, 꽃, 꽃 던지고 나서 다들 뒤로 보라니까 뒤로 보는데. 뭘 봐야 되는거지? <웃음> 어디 그러니까, 봐야 돼? 언제까지 봐야 뭐, 돼? 뭐, 뭐가 뭐가 뭐가 속으로 돼. 뭐가 나올까?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게 움직임이야 촬영장에서 찍어봐야 돼초론이 여기 찍을 때가 선생님이자 하나 세번 뒤볼게요 하나 세뭘 어. 보는거지? 네. 그리고 또 옷을 앞으로 던졌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뒤로 뒤로 던지면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안돼서 앞으로 던지는데 뒤 던지죠? 오 근데 굉장히 오 신기하다 오 와, 무슨... 오, 오 와, 선물 상장 형도 혼자 여기 잘하던데요 넘어지는 <웃음> <Fair. 있는> 거. <목소리> 이게 <이랬어. 목소리> 여기는 진짜 말할게 너무 많지만 무릎이 진짜 부서지는 줄 알았어. 요마나 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진짜 누가 <웃음> 진짜 오, 밑에서 누가 걷는 줄 알았어요. 아주 혼자 잘 넘어지던데. 여기 뭐, 보시면 아, 제 바지가 진짜. 찢어져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 바지는 찢어진 중 바지가 아니에요. <웃음> 네, 아 진짜요? 네, 춤추기 좀 불편한데. 아 맞아 맞아 맞아. 역시 역시 메인 댄서. 야 멋있네. 그래가지고 유비가 이렇게 잘 나왔네. 저 진짜 가려요. 아 진짜? 네. 되게 예쁜. 아, <웃음> 예. 예. 에이. 에이. 너무 예뻐요. 어. 아. 아, 아 예. 이것도 멀리어 이제 이제 나, 음, 나 이거 저쪽 저 뭐? 왜왜 왜? 왜? 아아니아니다아니니다아니니다왜왜 왜? 네? 왜? 예? 아이 아, 아, 아, 아, 부분 다음 음. 건데 빨리 뭐 좀. 아, 이제 말아 이거 이 이게, 그러니까, 아, 맞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답했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Let's go! 아, 그거. 예! 아, 예. 여기지, 여기지, 여기지. 아,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지, 여기지. 이게 <웃음> 감독님이 <웃음> 원래 이걸 시간을, 이걸 30분을 잡아놨는데, 이걸 한번 하고 나면 막 채우고, 다시 채우는데 시간이 걸린다 했거든. 음, 근데, 원테이크. 원테이크 딱썼는데 딱 갑자기 감독님이, 어? 야, 이거 쓰면 되겠다. 이거 이 쏘는 게 멋있냐? 쏘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는 그게 멋있어. 어, 난이 가만... 얼굴에 해봐. 얼굴에 쏘져 있네. 아, 이번에 아, 잘 나왔어. 멋있 멋있어. 재밌것 아, 아, 같은데? 아, <웃음> 여기 킬포인트는 인모형을잘 <입모양을> 발휘했다. <웃음> 쏠때 인물. 빵. 빵. <웃음> <웃음> <웃음> 어, 난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하고 어떻게 치는지. 근데 원테이크였구만. 음, <웃음> 이타유. 오, 오 뭐야. 아 이렇게 나세이지그널못 봤거든. 이거 한한번 빨리 하고 있어가지고 세이지 굉장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고. 이때가 제일 싫었데 근데 잘 나오는데요? 오, 오. 뭐야, 바람도, 바람도 가졌네? 야! 오. 와, 내가 봤을 때 와, 이번 극악 지는경 화살이 끝났다. 와. 우리 앨범에도 그렇고, 나중에 한번 무대에 화살 창 네. 오 좋은거지? 회사 크 사이즈 맞게 태혜 아니 태아 이거 디테일이 잖아 태혜가 잡고 있잖아 태혜가 잡고, 어? 잡고 있으면 돼요 어? 아, <웃음>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그거 연습해요? 족 <웃음> <웃음> <웃음> 어, 근데 이것도 좋았어 <웃음> 우리 전화붙도 <저, 저하고도> 잘 <웃음> 이거요? 누구게요? <웃음> 클로한테잘죠와이 <클론도> <돼. 웃음> <웃음> 아, <웃음> 때가 <웃음> 진짜 새벽 3시 와, 딱 마지막, 마지막 딱 마지막 신의 마지막 장면이네요 진짜 대로 사이퍼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 이번에도 맞아요. 이번 유비도 대박이겠네요 조금 대박 안 꿀러도 뮤비 너무 좋았지만 이번엔 또 액팅이 음, 추가돼가지고 또 정말 음. 색다른 저희 사이퍼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나 저좀좀더 하나 하나씩 보는데 멤버 개인 게임 하나 볼곳 볼거리도 많고 전체적으로 볼거리도 많고 확실히 더 성장한 모습이 보이니까 보기 좋네요. 네. 멤버들이 다 작사 작곡하면서 심혈을 기울였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둘셋 지금까지 사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